연애 상담도 뭐 할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이해가 뭐 한다고. 그래 강화도 파모파탈한테. 집중해. 음. 이준호를 떠올려봐. 어때? 음. 지금이에요. 이준호 씨는. 친절해. 심장이 막팡팡팡팡스 두근대? 나는 변호사님이랑 같은 편하고 싶어요.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요. 그런 적도 있어. <웃음> 어 뭐야 이 새끼 얼굴까지 빨개지고. 야너 완전 좋아하네. 이준호를 살짝 만져보는 건 어때? 실 소리 하고 있 살짝 만져보기 뭘만져봐기 그 범죄야 이마. 응? 어? 맞아.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돼. 그럼 허락 받고 만지면 되잖아.